같이 삽시다 캠페인 특집 밥도둑 반찬 리뷰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이런식의 한옹꼴깍과 한성원의 저염저당 땅콩나물 장아찌를 리뷰해볼건데요 같이 삽시다는 소상공인 제품과 영상을 홍보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플랫폼인데 좋은 기회가 생겨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번째로 차세대 밥도둑들을 들고와 보았는데요 리뷰 시작! 이런 식의 한옥 꼴깍. 꼴깍은 꼴뚜기 플러스 깍두기를 합친 이름인데요. 개봉. 오. 어, 우선 냄새가 좋다. 우와. 아니 진짜 여기 이렇게 꼴뚜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양념이 빨개서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많이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짜지도 않아요. 아, 무가 진짜 아삭하다 저는 꼴뚜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좀 비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 전혀 비리지 않고 깔끔해요 젓갈이랑 깍두기의 약간 그 중간 느낌? 돼서 어, 먹게 되네 기존에 보지 못했던 되게 유니크한 반찬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입맛 없을 때 강추드려요 다음은 한성원의 저염저당 땅콩나물 장아찌 땅콩나물 생채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전 땅콩나물을 처음 보는데 어 되게 신기해요 땅콩이랑 콩나물을 합친 느낌이랄까?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땅콩나물, 장아찌 먼저 음, 어, 되게 아삭하다 식감은 되게 아삭하고 맛 자체는 되게 씹으면 씹을수록 더 담백해지고 더 고소해지는 느낌이에요 제품 설명란에 매일매일 담궈 직배송한다고 써져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맛이 신선해요 어, 되게 감칠맛있다 되게 짱아찌라 해서 짤줄 알았는데 그게 짜지도 않아요 되게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어서 기름진 음식하고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삼겹살이 떠오르는 반찬이랄까?